저 더럽게 못생긴 저, 저 오빠 새끼 저거 좀 맞아야 돼. 약간 걔는 이런 생각이야. 하루 종일. 그게 지, 교육을 못 시켰다니까. 아니야! 어릴 아니야! 어릴 때 교육을 못 시켰어요. 여동생이 없어봐서 몰라. 아니, 여동생한테 왜 맞아? 같이 때려야지. 여동생을 때렸어. 그럼 엄마한테 난 뺨을 두 대를 맞는 거야. 아니, 그럼 두대 맞아도 난더 때려야지. 그거. 절대 그렇게 행동하고. 아, 그럼 얘가 먼저 때렸다고 말을 하면 되지. 여동생이또 울거든. 나도 울어, 그러면. 아니, 내가 못 이런데 그 어린 아이가 오빠 오빠 하는 게난 너무 부러운 거 있어요. 동생은 나보다 작고 귀엽고 또 이제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귀엽다고? 너무 귀엽잖아요. 아니 절대 사랑이 같은데 봐 사랑해요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런 애들. 추노야 아니야 추사랑 아니야. 현실 속 여동생은 아 진짜 너무 더러워요. 여동생은 항상 제가 보니까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. 근데 누나를 보면 항상 방 냄새부터 다를 것 같아. 샤랄라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용돈도 줘, 용돈 도좀 국복 이도조, 또잘 챙겨주잖아요 누나가. 용돈이라도 가끔씩 주거나 누나가 막 되게 잘 챙겨준다는 그런 로망? 너무 매체로 이제 누나를 접하신 것 같은 아. 제가 느낌이 듭니다 존나 맞았어요 에?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중학교 때까지 누나한테 맞았어요 어렸을 때 아무리 맞더라도 나중에 미래 생각해서 많이 버티고 잘해줬을 것 같아요 용돈 받으려고 전혀 없고요 일도 없습니다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용돈 필요해? 아, 누나가 어마어마한 집까? 신소리 아. 한다 진짜 아. <웃음> 솔직히 말해서, 어릴 땐기웠어요 그러니까, 뭐 그러니까. 초등학교 저, 들어가기 전에. 그러니까, 추사라. <웃음>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, 그때부터 존중을 하지 않아. 았 싸가지도 없으니까, 오빠 소리를 잘못 들어요. 존중말을 <웃음> <웃음>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야, 뭐 왔냐, 뭐 이런 말도 하고. 아, 야, 니, 왜, 뭐. 막 약간 이런 식이고. 진짜 지가 뭐 부탁할 게 있더라, <웃음> 오빠. 평생 연락이 일도 없다가, 동이랑 연락해. 그리고 동생이랑 싸우잖아요. 일단은 내가 욕을 먹어요. 내가 화나서 막. <웃음> 이러고 있으면 엄마 뒤에서 막 울어 아 누나가 있으면 맞는다니까? 아니야 누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뭘 그러지 않아? 맞는다 내가, 내가 아는 누나는 내가 맞았다니까 제가 근데 입었고 딱 빼서 가지고 약을 탁 틀으니까 바로 발로 기통수를가 하면서 맞은 짓을 하셨네요 피가, 피가 나야 싸움에 겠나 피가 나야 일단 졸라 더러워요 누나 방은 그냥 방이랑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냥 돼지우리 <웃음> 돼지 <꼬리>. 그냥 구고 돼지 <웃음> 있는데.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화장을 시작하긴 했어요. 사람 얼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라는 걸 느꼈던 게, 어렸을 때 진짜 못생겼어요. 내가 중학교 때 화장을 하니까, 막페북에막 사진 올리면 좋아요 200개 달리고 막 이러는데. <웃음> 동생이 밥 먹으면서 방을 되게 많이 때요 너무 열받아가지고, 안 먹고, 거기서 엄청 욕을 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. <웃음> <근데> 보통 <웃음> 네. 또 그래. 남들이 보면, 어, 야, 니네 누나 이쁘다. 니네 여동생 이쁘다는데. 하 아니거든 어 근데 이상하네 내가 아는 누나들은 다 이쁜데 나도 그래 내가 아는 다른 누나들은 이쁘다 <웃음> 중학교 때 제가 또 작고에 서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잘 괴롭히는 아이였는데 그 친구를 찾아내서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 음... 누나가 그렇게 커 보일 수 없어 누나니까 옷 같은 거? 한 번씩 뭐 어떤 날이 있으면 누나한테 어 이거랑 어울리는 거 뭐야 이렇게 이거 입어봐 이거 입어봐 아그 정도로 봐봐 누나가 나쁜 점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가뭄에 콩나다가 한 번씩 있다니까 아, 난돈테 돈 받고 싶어 돈 여동생이 잘 분위기를 항상 풀어줘요 집이 약간 티격태격 막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허글허글하게 이제 음. 아빠한테 막, 아 아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애교도 막 피우고 아 그럴 때는 솔직히. 기특하죠? 누나니까 요리 같은 거는 조금 관심이 있어.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는 뭐 밥한 번씩 차려주는 거? 대신 설거지 무조건 내가 해야 돼. 아 내가 설거지 무조건 네가 해라. 어, 그래도 고맙지? 밥 쳐주는 게 뭐야?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있다. 평소에 오빠라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. <웃음> 가끔씩 눈을 뜯어내려고 컴퓨터를 뒤져가지고, 뭐, 동영상을 차려려고 하는 것 같은데, 그거 그만해줬으면 좋겠고. 연락 도잘안 해요, 사실. 음. 뭐한 번씩 필요한 거 있을 때. 뭐 멜로나이디 같이 쓰는데 뭐 풍겼다 이런면 결제해라 약간, 약간 세 달에 한 번?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뭐 오빠 동생 사이가 아니라 간간히 연락 좀 자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누나가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누나가 있는 애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 그 누나들은 착하거든 착하고 둘라 이뻐 그래 내가 본 누나가 그 누나예요 나도 약간 그건 부러워 어 누나가 부러운 건가? 나는 왜 아니지? 내가 이상한 건가?